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서 읽었습니다. 전자인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다른 모든 분야까지 회복이 된다. 성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성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자 전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과연 그 영혼들이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어떤 일정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볼때그 사람의 행동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부정적한, 부정적한 에, 그 부정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람 속마음도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선입견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나쁜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생각할 때, 언론 생각할 때 감정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만들어져요.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냈다. 제3자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나에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 선입견이 과연 그 사람의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이냐 사실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과 우리가 또어 경계 같은 일종의 사이가 또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북한을 대할 때는 좋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일이 서로 대통령끼리 국가통수권자끼리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말몇 마디 한다고 해서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해서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만들어집니다 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만나고 남한 대통령하고 만나고 또 사진찍고 웃고 악수하고 또등 두드려주고 같이 산책하듯이 걸어다니면서 제일 위험하고 예민한 지역에 지뢰가 핵폭탄 같은 지뢰가 매설되는 어있그 지역에 남북 정상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세계의 모든 매스컴들이 다 찍고 한반도에도 봄이 올수 있겠나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갈수 없다는 거예요 체제가 다르고 겉모습의 선입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속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북한과 우리가 만날 때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의 소리를 안테나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도 있고 세상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것도 나에게 안테나가 될수있어요 근데 그 안테나가 어떨 때는 가장 치명적인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날아오면 이것을 레이더 안테나가 이걸 방향을 잡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향을 잡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안테나를 다 켜서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레이더 기지를 크게 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주에다 미사일을 쏘듯이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군사위성을 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적대관계된 나라들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개의 안테나가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도 안테나가 될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안테나가 될수 있고 일단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안테나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이 인간의 키도 있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안테나도 있고 감각적인 것도 있고 참 많고 복잡합니다 이것이 일단 켜기 시작하면 켜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안테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많이 켜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언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테나가 많이 켜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켜져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잡아내야 되고 나를 내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안테나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길을 기울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여러분 미스검들은 다 알죠. 그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같은 한민족인데 굉장히 쪽팔리게 해요. 그들은 조폭 나라고 깡패 나라고 조폭들이 지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절단되게 만들고 항상 극과 극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국민들이 죽는 것, 북한인민들이 죽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파리의 목숨을 주듯이 하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다 퍼지고 퍼지고 살살 달려서 조폭들한테 한번 마음을 열어주면 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뜯어먹습니다 목사 조폭은 없을까요? 나는 그 어느 단체 하면서 부흥사 단체에 가입도 하고 붕사단체를 나를 회장으로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뜯어먹는 조폭 목사들이 많은지 상상을,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서는 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가서는요, 봉사들이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복음성과 무슨 보금성과 가수들이 세컨드 노릇을 하고 있는 봉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면 여러분 기절하니까, 앞에서는 천상유수처는 말하는데 뒤에는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해요 여러분이 이름 알면 뒤집어질 만한 한국교계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부흥회 할 때는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부흥사들은 여기서 나갈 때 교회에서 갈 때는 혼자서 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어떤 보험성과 가수하고 만나서 계속 같이 방을 쓰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한국 교계가 뒤집어질 만한 성도들이 들으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소리를 나하고 같이 더 공유해요. 사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죠. 나도 충격받고. 그 항상 내가 있는 곳에는 사모님이 따라다녀야 되고 사모님이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동행을 해요. 왜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들이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는 게 음란으로 많이 무너지거든요. 음란으로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이이 음란이 음란으로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그, 선생님이, 주,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가정 조사를 한번 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뭐, 이혼하는 것이 뭐, 지금은 뭐 흠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져서 사는 집 아이들, 해라니까, 60%, 70% 이상이 다 손을 들더라, 얘들이요 자 이렇게 가정도 해체되고 가 있고요 마지막 때 해체되어서는 안될 것이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도 해체되고 가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안테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기담아 듣고 있고 내 안에서 걸러지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들어오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리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겔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겔 선지자의 내용은 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심판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무슨 전쟁 또 전쟁 전쟁 전쟁 쭉 일어나는데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뭐야 택한 백성들에게 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까이는 제일 가까이는 나에게 근접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내 안에 거짓말과 내 안에 위선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안테나, 다른 것들이 꽉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안 하나님의 것이 내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남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은 우리나라 상대가 안돼요 그러나 북한은 아무데나 포를 쏘고 아무데나 쏴도 남쪽을 향해서 무조건 포만 쏴버리면 애매한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그래야안 그래요? 그렇죠 전쟁하면 북한이 안돼요 왜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북한은 깡패나라고 초폭나라 라니까 지도자들이 깡패야 맨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그러잖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는 거야 땅패들막 가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정권 잡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건 돈을 줘도 안 되고 어? 뭘 해도 안돼 선물을 줘도 안돼 계속 더 달라는 거야 더 달라는 거야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북한에 있는 모든 도로는 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 넓은 도로들을 한두 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깡패 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강대국 사이에 콕 쳐박혀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그러니까 맨날 짓밟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도 짓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보수나 진보를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또 남쪽 국민들은 어요 보수 아니면 진보니까 서로 밟으려고 해. 서로 빨갱이라고 그러고, 서로 수급 꼴통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이거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예스게 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스게 되게. 하나님이 예스게 되게. 누구야? 왜끄럽게 보세요. 이런 말 하니까 딱 엄마한테 안겨서 다 알아요. 애들이. 내가 때만 쓰면 무조건 엄마는 나한테 다 해준다. 얘들이 벌써 알아, 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복을 많이 받을, 복 많이 받을 딸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여튼,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에 다른 나라들을 막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말라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죄를 많이 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욕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에스겔 에리미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하면 안 되겠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의 성도는 주님이 다스린다니까요 잘못되든 어떻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흐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인들 봐 교인들 봐 교회 봐 교회 봐 목회자 봐저 교회 봐막 욕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창원이가 전국을 막 두렵게 떨게 만들었잖아요 신창원이가 어느 지역 경상도 전라도 서울 강원도 경기도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면 그 지역의 경찰 소장들이 경찰서 관공서에서 덜덜덜 떨어요 왜? 목이 달랑달랑 하거든. 못 잡으면 신창이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근데 우리 고향에서 잡혔어 순천에서 쫄바지 입고 쫄티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청훈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러하게 컸어요 여러분 옛날 말로 요즘 말로 어렸을 때부러하게안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좀부러하게 컸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해 드릴게요 꼭 그런 데는 장집사가 끼어 부러하게 생겼어 몸이 통통해 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부르하게 큰 사람이 그렇게 몸이 안 나? 삐쩍 마르지. 저 문주란이 문주란 선명자처럼 선명자 집사처럼 어떻게 이 몸이 부르하게 부하다고해불 부르니까 막 먹어버렸나 보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에 경고 받을지 모르겠는데. 얘라이, 호랑이 호랭이 무리갈로마. 남산 호랭이는 뭐 쳐먹고 사는고, 호랭이 무리갈 그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불우하이안 컸네! 손도 안 들어보니까. 집사님 그랬어요? 그래 보여요, 얼굴이. 호랭이, 호랑이 양식처럼 보여요. 심각한 설교인데요. 뭐가 다재미 이렇게 됐지? 나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참 문제네요 신창원 에, 어, 신창원 신창원 <웃음> 신창원이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지 신창원이가 감옥에 갔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신창원이 면회 가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신창원이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는 흔적도 없고 아버지가 키웠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신창원을 면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욕할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하고 차차차차 적어도 아들이라고 면회를 가네 근데 천륜을 어떻게 끊어요 나라도 안 가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속의 문제가 일으켜도 부모는 자식에게 정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해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옛날에 나한테 호랭이 쳐먹으러 갈 놈이라고, 남산 호랭이는 뭐 먹고 살고, 내가 좀 속속이면 확 잡아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했냐? 너는속한 번도 안 속였어. 부모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스의 핵심은 그거야 하나님의 백성에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 세상 나라가 와서 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세상 나라를 붙여서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박살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을 개박살나게 만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심판을 하세요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택한 백사들과 택한, 택한 나라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 부수러 오거든요 이스라엘 항상 밟아 이스민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어 자리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열 가지 백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욕을 바깥으로 먹어요. 세상 정부에서 교회가 하나만 잘못해도 욕을 바깥으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다 기억하신다 그랬죠. 하나님다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스겔서 앞부분, 이사야서 앞부분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신 내용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죽었다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비성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들은 누구냐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소명을 받은 선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자가서 외치기만 하면 역순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의 은혜가 임해버려요 지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반응을 한다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같이 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역순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갤 37장에 그거예요. 너희 안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를 조심해라 그 안테나가 다 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어떤 문제라도 판단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음의 굴짜기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굴짜고로 데려가서 다 보여주십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 있는 그 협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는 것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사명을 받은 자여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밖으로, 싫어요! 안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주의 일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내가 천벌받지 그래서 아니요 했는데 하게 되는 거고 응.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워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린 사람도 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데려가요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에스겔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동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모티브 동기가 그 사람이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과 어떤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질이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주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하나님을 들먹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적은 미워 죽겠는데 막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은 잘 되네 나는 배 아프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왜 그래 배가 아프냐 주 여호가께서 아십니다 내가 배신을 했어 너도 나사리 땅이라 싫어 아니야 입으로 주지해버려서 배들어가 근데 요한애들 시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나 배신했지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겨요 주님은 눈을 딱 쳐다보면 우리는 벌벌벌 떠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배신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물건 훔쳤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거예요 그런다고 냥그 진짜로 처음씩 가서 주님이 아십니다 천국가죠 그래도 막말하시면 안됩니다 곤란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가끔씩 와요 나를 욕을 흠담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한사람이에 분명히 어떤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제 3절 중에서그 사람이 나를 엄청 욕을 많이 해서 근데 진짜 나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더 뭐죠 목사님 유튜브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그렇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속으로는 이해해명. 그런데. 사실 말해요. 나도,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순복음 좋아한 게 보면 가슴이 아파, 내가. 왜? 막 부응, 뭐 교회, 부이안 된다고도 거기는 일단은 모이잖아. 그러니까 막 속이 막 쓰려. 근데 기도하면, 너왜큰 괴를 속에 쓴물 을 삼키듯이 동물 삼키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철을 드는 것 같아요 막 회개하느라 은혜 제대로 만든 회개하느라 입을 막 때리고 입을 막 지어뜯고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다 통과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는 사람은 계속 그러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예수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진짜 힘든 걸물어보셔 오래 죽었는데 오래 됐는데 살겠느냐? 왜 물어보셔? 그런데 예. 이스기는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뼈들이 이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몇 절에 나와요. 3칠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잘 빠져나가죠? <웃음>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난해한 질문들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질문하잖아요? 학생,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얼른,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야 돼요. 대물어야 돼요. 네가 어떠냐니까? 아 그러니까 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면 질문을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이스겔이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곧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곧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히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이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을 골수를 찔러서 쪼개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 김여정이가 뭐 깡배같은 못된 여자가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라고 군부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우리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사는 거안 그러면 박살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러버리시면 북한 박살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교만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기도시키,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방식과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왜? 깡패, 깡패 국가, 깡패 나라, 깡패 지도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자. 그러니까 항상 거짓과 위선으로 꽉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의 꼴잭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북한 지역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도 갇혀 있지만 예수 믿고 복음 찾아다가 갇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죽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죽은 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누군가가 와서 확 살게 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예스겔 선지자예요. 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렇게 죽은 뼈들이 오래되었는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살수 있을까? 이건 본질적인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움직여야 된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한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하고 누군가가 태어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대어할 사람이 누구냐? 제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을 사용할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어줍자는 웬만한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 이런 거를 그냥 가볍게 통과해야 돼요. 가볍게 통. 과 누가 말질한다. 통과해야 돼. 요 누가 핍박한다. 통과. 해 누가 이단이라도 통과해야 돼. 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크카카치는게 중요해요 네. 살아계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고 랬잖아요운동력이있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만 로고스 말씀이 기록되지만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서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성경말씀 이거 외우라고 준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살는사 역사하도록 누군가가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 심장까지 다 찔러 관통하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도 쪼개고, 내 뜻도 하나님이 쪼개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신다. 말하는 것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가 나도 변화될 수 있는가 신창원이 도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외쳐봐 태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요하의 말씀에 이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어. 섬겨라 섬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지저분한 좋지 않은 안테나는 다 없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판단은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봐라 너의 자녀 봐라 네 남편 네 아내 봐라 속속에는 네 자식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네 속마음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다가 안테나 세상지 안테나 다 내려놓고 믿음을 채워라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명이 막 다시 재확인이 되고요 내가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기초적인 부분 내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 내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오늘 누가 나한테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뭐예요? 예언이 밥먹여그 내가 지금은 예언할 때 아니고 내가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를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해야지 그러나 볼 때는 예언 받을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예언 받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예언을 가능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예언 받고 싶다고 예언 받고 그러면 질이 떨어져요 은사의 질이 떨어져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예언해 주고 아무나 방언 통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고 가려가며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이조만한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죽음의 골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스길이 아니요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요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에 관심이 많다 저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살 소망이 없어졌고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마른 뼈다귀들이 많은데 이뼈저 뼈가 서로 뒤틀려 있는데 오래된 살 소망이었는데 하나님 의 말씀 한마디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겨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내 말이 방망이 같이아니냐 은사도 아주 주축이 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고다가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지면 이건 금상첨화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있고 성령이 불을 받고 성령 좀을 치고 다 하면서도 여러분 개인으로 딱 돌아가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용성이 생기고 말씀을 봐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거고 말씀을 외칠 때 용성과 함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데 기초적인 말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택한 백성들이 잔인하게 고통받고 연단받지만 47장에 가서는 성전에서 막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아라바 골자기까지 진펄과 개펄이 막 소생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가는 지역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이미지,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고 오래된 뼈들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할수 없다는 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